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더듬이라고 생각을 하면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인지적, 유전적, 그외 서로 상호작용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말더듬입니다 따라서 학계에서도 가장 밝혀진 바가 없고요 언어치료사들 사이에서도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더듬 치료입니다 어, 고대 이집트의 상용문자를 보면요 장애 라는 단어를 표현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를 표현하는 이 파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말더듬 이라는 것은 쉽게 접근하기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957년 딘 윌리엄스라는 분이 말더듬에 대한 견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논문을 보면은 다섯 가지 정도로 말더듬을 어떻게 좀 치료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Forward Moving Speech 라고 해서 앞서 나가는 말을 어떻게 컨트롤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폐로부터 일정한 호흡을 만든다. 두번째, 늦골의 변화와 복부, 조음기간의 움직임을 만든다. 셋째, 호흡, 발성, 조음기간의 시작과 그 움직임을 위한 속도를 조절하고 협응을 만든다. 넷째, 발성과 유성음과 무성음의 전이를 위한 후두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다섯째, 조음기간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근육의 긴장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어, 제 학생들 중에 시옷 발음과 히읗 발음에서 말을 더듬는 학생들이 있어서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혹시 내가 시옷 발음이랑 히읗 발음에서 말을 더듬는다 라고 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옷 발음과 히읗 발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시옷은 구강에서 마찰을 하는 소리고요 히읗은 성대에서 마찰을 하는 소리입니다 둘다 마찰음이죠. 마찰이라는 것의 단어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요. 서로 대립하는 양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힘이 서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고 그 힘이 일정하게 되면 출렁이지 않을 텐데 이 힘이 서로 다른 세기를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네, 어느 순간 이 힘이 세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시옷 이랑 히읗 발음을 하는데 있어서 불수의적으로 움직임을 보인다 말을 더듬는다 하신다면 내가 이것을 컨트롤 할수 있는 힘이 약간 불안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죠 즉 성대 문을 열려고 하는 힘과 닫으려는 힘이 일정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출렁이는 경우에 성대가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말 더듬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방법이 바로 보컬 프라이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이런 소리인데요. 일정하게 성대 접촉을 높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면요 낮은 음으로 네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 그런데 저는 코칭을 할때 보컬프라이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릴 방법은 이 조음의 특성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아까 전에 그딘 윌리엄스의 논문에 보면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넘어가는 그 흐름을 만든다 라는 구절이 있었죠 우리가 말을 할때 시옷 발음, 히읗 발음은 음도가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하거나 하지만 이래 높은음과 낮은음을 발성하 하지만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은 니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음에서는 하사 하사 이런 소리를 사용하고요 낮은 음에서는 하사 하사 이런 소리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 높은 음의 영역과 낮은 음의 영역을 동시에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때 보통 이 가운데 영역을 통해서 코칭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흥분을 하거나 말을 빨리 하게 되면 원래 누구나 사용하는 말의 영역을 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사용하지 않던 높은 음의 가성의 영역이라든가 또 낮은 음의 진하게 소리를 내는 그 눌리는 소리를 사용했을 때 나도 사용하지 않던 성대의 그 근육을 사용하면서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할때그 움직이는 그 영역의 근육의 힘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용하는 그 부분에 맞게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각 조음의 특징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매우 짧게 각 음도에 맞춰서 한번 연습을 해볼 생각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발음에서 말을 더듬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음에 맞춰서 낮은 음이면 낮은 음을 연습해야 될것 같고 높은 음이라면 높은 음에서 연습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옆집 산타 할아버지가 옆집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쑥스러워 하며 들고 오셨다 옆집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쑥스러워 하며 들고 오셨다 시끄러운 소리에 놀란 새가 하품을 하며 학교에 갔다 마지막으로 공기기압차에 의해서 말을 더듬을 수 있는 시옷 발음과 히읗 발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음도를 올리면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음이 떨어지면서 성대가 확 벌어진다면 올렸던 힘은 잡는 힘이고 떨어지는 힘은 벌리는 힘인데 이두 가지 힘이 빠르게 호응을 이루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여기서 더듬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발음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사 소리를 낼때 공기가 확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다른 사람 어른 하마 어른 하마 자른 사과 자른 사과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말더듬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